아 천일이에요. 어 여러분들 그이 지금 이 천일이 여러분들한테 초만드는거 그걸 좀 조금 만들다 보니까 천일, 천일은 내내 초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 전원에 이런 쓰 쓰다, 쓰다가 나은그초 동발이 있잖아요. 이거 버리면 되게 아깝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천일은 이거 어떻게 쓸까? 재활용할까? 그러다가 내내 이렇게 써요. 다시 만들어서 어?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줄까?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는 중이에요. 어? 자, 천일은 이렇게 초를 다 모아놔요. 똥가리, 이 붕다리 마대자루에다가 이렇게 모아놔. 이렇게 이 어? 이렇게 위에 지금, 음, 지금 이렇게 잔뜩 모아놨다가 이마대자루에다가 어, 만드는 거예요. 이 깡통이, 깡통, 깡통 하나 깡통 하나 있어야 돼. 이 깡통에다가 저 똥가리를 다 담아가지고 녹이는 거야. 녹혀. 어? 이제 이게 물 보이죠? 이팔 앞에 이 초가 다 녹은 거예요. 응? 다 녹은 거야. 끓여가지고 지금 렌지에 렌지 렌즈 올려놓고 팔팔, 아, 팔팔 끓이면 안 돼요. 이사살 끓여야 돼요. 꼴팔 응? <웃음> 끓이면 다 이거 여차 불러요. 저 밑에 보면 저 초심지 보이죠, 저기? 응. 다 녹은 거야 이거. 어, 그래서 여기다 여기 밑 보면 한 이게 여기 물통, 응? 물통인데 이따 보여줄게요. 물 채워가지고 여기다가. 아 초를 그 만드는 걸또 보여줄 거예요. 아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 요거 여기 이게 그 초심지 초심지 들어가는 요 재료 이게 있어야 돼. 어, 렇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웃음> 아 이게 이게 지금 요거 요거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를 만들 틀이에 요틀틀 이거 어디 사냐? <웃음> 자기 뭘 사? 저기 그 뭐요 플라스틱 파이프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 잘러 면돼 구해가지고 잘러 잘라. 마구마구 잘라야 사이즈 하나 맞게 굵기랑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러 나는 이제 천일에 지금 옛날 에 크게 하다가 쓸데없다 해서 크게 안 하고 아, 작은 걸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이 종이를 나이 뚜껑 한쪽 막아야 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막은, 막, 막는단 말이지. 이걸, 심지를, 이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이렇게 군형을 뚫어가지고, 여기 종이땡이, 이거 군형을 뚫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예, 뒤에 묶가지고 맞죠? 어.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가, 통에다 넣고, 이걸 붙이는 거야,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응? 대충 여기까지예요 응? 어. 저걸 붙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테이프 그 다음에 이거 랩 랩이 왜 필요하냐면 요기를 요기를 밀봉 해야 돼여기를 밀봉 해야지 초음 물이 아, 액치다 보니까 정확하게 밀봉을 안하면 요 주변에 이렇게 흘러요 흘러 응? 여기 막 줄줄 흐른다고 바깥으로 그래서 완전히 밀봉 하려고 하니까 요 랩이 필요하고 테이프 필요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요 자 요게 초가 지금 천일이 지금 아침에 어제 밤에 굳혀가지고 아침에 뺀 거예요. 이렇게 네개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네개 어, 이렇게 해서 이거여서 이거는 어, 집에 안상키고 어, 재생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산에 갈때 이런 데 써요. 응. 아, 이 천이 아, 천일이에요. 어. 아천이거 수염 좀이에요데이 수염 좀 길었는데. 거기. <웃음> 원래 이거를 영상 찍을려고안 했어.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사진만 올려주려고 했거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한두 사람이라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그래 싶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통 그러니까 사이즈를, 천일은 요사이즈예요 응? 아아 이렇게. 아, 아. <웃음> 옛날에는 두 개가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를 했었어. 이 정도 사이즈. 너무 길어 어차피 사내카도 이게 다 안타거든 이거 절반 땡강 잘라 버렸어요 잘라 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런 종이를 하는 이이 이 종이는 어, 단단한 거 단단한 걸 구하셔야 돼 응? 이거 물렁물렁한 거 말고 박스 그래서 이 뚜껑 뒤, 뚜껑 요 사이즈 여기 맞게끔 이렇게 오려 어? 오려 가지고 아까 하여했 요거 요게 뭐냐면 초심지 일반실이 아니에요. 초심지야. 초심지. 응. 어. 그래서 요거를 구하셔야 돼. 구하셔가지고, 요거를 요, 요 사이즈 맞게,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어? 요, 요, 요, 요 통도 이만 좀 똑, 땡강. <웃음> 잘라서, 가운데를 구멍을 뚫어. 응?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껴, 이렇게. 응? 껴서, 여기다 집어넣고, 아, 이걸 봉하는 거야, 이제. 자, 봐봐요. 딱 봉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이즈 맞춰서 되고 음? 자, 이제부터는 조금 수력이 되니까, 네, 이렇게 붕, 붕 하는 거예요. 음? 자, 다시 보여줄게요. 음? 아, 요 통, 음, 통잘 봐요. 이렇게 껴가지고, 이거, 어, 이렇게 가지고 이걸 놓고, 요 테이프, 음? 요 테이프를 갖다가, 요 테이프, 이게, 이, 이게, 어, 뒷뚜껑이 안움직이 고정을 해야 되는 거야. 고정. 응.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붙여.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안 돼야. <웃음> 응? 이게 이게 미끌리네. 이거 반드시 대고 눌러 이제. 응? 이거 완전히 고정. 고정. 이렇게 해서 응. 아이고 여러분들 가져 준다고. 이거 하다가 부실하게 돼가지고, 이거 초, 옆을, 안, 촛물 옆을 안 살려나 모르겠네. 자, 한번또 돌려서, 응? 아이고, 이러 이러니. 이것도 다 됐네. 이, 이러이러다 됐어. 다 됐어. 안 되잖아, 그지? 이렇게 또 하나가, 여, 여, 여으로 있어, 이제. 아, 여분으로 맞어, 맞아. 맞아 아까 이게 음. 단단하게 단단하게 이게 밀봉을 해주는 거야 이제 밀봉, 밀봉 따라해봐요 서 밀봉. 자, 이러면 열 십자로에서 딱 이게 여기 이 뚜껑을 막은 거야 한쪽을 한쪽은 열어놓고, 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돼. <웃음> 왜안 되냐? 저거 아이고 아이고 어이씨 천농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거를 촛물을 보면 옆으로 요 줄줄 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딴사람들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촛일은 아이고 이넵 넵을 잘라서요 이걸 막아도 이중으로 이 이중도 아니야 뭐촛하 막는 거지 뭐. <웃음> 이렇게 딱 막어. 응? 아, 봤죠? 저 그늘이 저거잘안 보이네. 에이, 대충 봐요. 어, 눈 좋은 사람들은 그냥 봐. 에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저기 랩 고정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 테이프 로 둘레를 또 똘똘똘똘똘똘똘 말면 돼요. 이렇게. 보이죠? 어. 이렇게. 어. 요, 한 바퀴. 음 응. 이렇게 딱 하면, 이 밑동가리는 완전히 이제 안색게끔 촛물이, 응? 안색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딱. 이러면 이제 하나 완성. 응? 이런 식으로. 나머지 본인이 개수를 뭐한 개씩만 하겠다. 그한 개씩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 나는 욕심 몇개 하겠다. 한번할 때, 그건 알아서요. 응? 아셨죠? 응.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됐으면, 뭐다된 거지, 뭐. 이 촛물 녹여가지고, 붙들려 부으면 돼, 이제. 어기다가 보여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천을 다 만들어야 돼, 나중에 이거. 응. 아, 예, 또, 통을 다 만들었어, 이제. 그러면 이 물통에, 이, 이 적당히 들어갈 물통 하나 구해야 돼. 이렇 구해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은 거야, 이제. 자, 잘, 잘 봤죠? 어 이렇게 집어, 여기다가 이제, 저기, 이제, 초불을불 거야, 이제. 응? 자, 자, 이게, 이게 나무젓가락, 응? 그, 컵라면 같은 거, 사면은 자 따라와요, 에? 어, 이거,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어떻게, 어디다 쓰냐? 바로, 이 안에, 이 초심지, 이 심지를, 어떻게요? 그냥 놓으면, 이 심지가, 응? 심지가, 그냥 고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심지를 그 밑으로 안 빠지게 응? 안 빠지게 고정을 해야 돼 고정을 아셨죠 어, 그러려고 하니까 끝에다가 그이 젓가락 나무젓가락 그 사이에다가 심지를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킨 모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걸 껴야 돼 이걸 껴야 돼 응? 껴야지 <웃음> 그차일리그세개 세개 했고 나무 하나만 더 끼면 돼요. 이렇게 쫙 벌려서 이 사이에다가 음. 끼면 돼. 영차, 영차, 영차.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에고 아이씨. 아. 끽, 끽, 끽. 얘네가 되게 어려운 거 같은데 이거 되게 쉬워요. 어? 이러놓고 이제 불 거예요. 어? 네. 이게 현재 맨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바닥에. 근데 이통 이 바닥에. 근데 그냥 이 초, 노, 초, 저, 저, 뜨거운 초를 붓게 되면, 초물을 붓게 되면, 그 세수지 가 바닥에 한 1cm 정도, 1cm 정도 물을 찰랑 깔아줘요. 묻혀, 물로 살짝. 너무 깔면은, 이그 플라스틱이 저기 뭐지? 이게 케이스가, 둥둥 뜨니까 안 돼. 조금만, 한 1cm 정도. 어,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예? 응. 자, 지금부터 이제 보여. 자, 천일이. 그, 아까,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씨. 아까 녹여, 녹, 녹여놓은 거 봤죠? 이거? 이 통? 응? 그래서 이통 모요. 통에 있는 촛물을, 촛물을 불 거예요. 여기다 불 거예요. 살살 부으면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 일단은 처음부터 확 붙지 말고 저기 셀 수가 있, 확 보면은 금방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조금씩만 조금 각 통마다 조금씩은 붙는 거야 일단 응? 왔고 만들어 놓여다가 응. 그래서 그밑그 그 케이스 그뒤 뚜껑을 막아놓은 게 세라 안 세라 하고 염탐을 하는 거야, 염탐. 아셨죠? 그래서 저거 보놓고, 상태를 봐, 이제. 어, 좀 괜찮네, 하고 싶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붓는 거예요. 마구마구 부어. 그렇다고 넘치면 안 돼요. 그, 넘치지 않게. 적당히 붓어요 자, 네개 중에 하나는 일단 안 샜어요. 음. 하나 다벗고 세면 안 돼요. 이거 세면 큰일 나 이거 어. 가봅시다. 자, 이게 두 번째. 이거 세면은 완전 x 되는 거야 x. 어, 두 번째도 안세두 번째도 안 세고 아, 조금 불안한데. 요거 물을 아니다 그냥 해볼까요 그냥 음. 자 이제 세 번째 오케이 오세 번째 잘 됐어 오, 오 대박 네 번째 와 대박이에요 다 됐어요 어.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아까 물을 조금 더 봐요 이제 여러분들 물 부는 이유를 알겠죠 저거 초가 너무 뜨거우니까, 빨리, 빨리 굳으라고. 굳으라고 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음. 자, 보세요. 보이죠? 이거 물 찰랑찰랑하니, 들어간 거 보이죠? 그죠? 응. 어.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이게 굳히면 되는 거야. 굳혀, 일단.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노하우가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아, 막, 그냥 막 굳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어? 이게. 그래서, 요게, 요 상태에서, 어, 일단 그, 이 초심지. 심지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심지. 왜냐면, 저게, 저 심지, 바로, 심지가. 자, 보세요. <웃음> 심지가 흐느적거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때, 다 벗으니까, 다 벗으니까, 심지를 살짝 당기고, 가 으시 으시 으시 여시 심지를 가운데로 심지를 팽팽하게 하면서 가운데로 밀어줘야 돼 가운데 응 음? 야야야야야야 가운데로 심지를 음, 가운데로 그래야 초가 가운데 잘탈거 아닌가벼. 아이고. 초, 초를 부면서, 그, 이 막대기 젓가락에 촛농이 같이 떨어져가지고 잘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요런 거잘 하셔? 그까지 난 뭘로? 응. 그거는 알아서, 그러니까 적당히 중심을 잘 잡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 초심지도 팽팽하게 해주고, 응? 팽팽하게 해주고, 해주셔야 돼. 그, 이 상태에서 초를 굳히는 거, 이 초심지를, 심지나 초를 굳히는 거예요. 자, 얼추. 자, 얼추, 얼추, 얼추 맞았다 싶은데, 한번, 다시 한번 얘들 보여줄까요? 자, 이렇게 보면, 초가운데, 응? 이렇게 가지고 심지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킨 거예요. 응? 자,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다음 얘기를 천일또 해드릴게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났는데, 여긴 초가 그 굳은 게 보이나요? 응? 어, 이게 보이죠? 이, 이, 이제는 심지가 얼추 고정이 돼서 이거 막대기를 이 빼도 돼. 한번 빼볼게요. 어. 야, 이렇게. 어, 쩌허이허이 허이. 아, 이거 차력, 이렇게 차력, 차력 아니구나 참. <웃음> 이렇게. 어, 자, 하. 스리수리마수리 아 <웃음> 그런데서도 안 되는데 참 그러시면은 하여튼 아무튼가지가 아버지네야 <웃음> 자막 이제 젓가락을 뺐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렇 지금 이게 초보양이 됐다고 근데 이게 많이 그문이 붕구, 춘물을 붕구에 비해서 많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걸 이 영상을 이거는 안 늘리겠는데 여러분들 아이, 보여주는 김에 더 보여줘 아까 이거 막대기 새막대기겠죠이게 뭐라겠어? 그, 빨래다이, 빨래. 이게 이제 속이 겉에만, 이 겉에만 이제 굳었지, 속. 이 속은 아직 액체에 액체. 이 속은. 초속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굳었을 때, 이 군역을 뚫어서, 아, 어, 군역 뚫으면 공기가 들어가서 빨리도 굳지만, 이게 손에, 뭐라 그랬어, 이 속에 군역이 생긴다, 이 공, 긴 공간이 있다겠죠? 이걸 뚫어주는 거야. 그것만 한번 잠깐 보여 줄게요. 응? 자, 살살살. 이쾅 돌리면 그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이 물이 나오는 보죠? 이거. 이봐 이봐. 어, 이게 속이 안 굳었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뻥 이러면 이보. 속이 보이죠? 이렇게 속에 구형이 빵뜩. 공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이. 그러면 이러면 빨리 지가 굳어. 응? 그래서 이걸 살살살아가 살살 해서 팍 하면 이제 초, 이게 초물 확어요 얼굴 다 뿌려 이제 응? 이, 그래서 일라 이런식으로 그러면 속에까지, 속에까지 잘 굳어요 이게 이 요령 노하우야 이게 응? 샥샥샥샥 샥샥 이렇게 자 여기도 샥샥샥샥샥 소리소리 마수리 으악 어우 뿅 나왔어요 이런식으로 자 봤죠 구형을 다 뚫어 놨어. 그러면 이 속이 굳으면서 또 안에 완전 재밌때까지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화되면서 부피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사람 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응? 끝!